안녕하세요 m 지용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전기 배선 작업의 필수품 스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스위치는 대부분 DC 12V 스위치예요 그럼 먼저 간단한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생 과학 교재로 간단한 회로를 만들었고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스위치는 플러스 전선을 자르고 그 사이에 달았습니다 보이시죠? 지금은 스위치를 꺼서 전구가 안 들어오는데요 스위치가 문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게이트 지금은 스위치가 꺼진 상태인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픈 오픈 문이 열려 있습니다 스위치가 꺼진 거는 오픈이에요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는 스위치를 켠다고 하죠? 이게 문이라고 해봐요 문이 어떻게 됐나요? 클로즈 닫혔어요 영어로 클로즈에요 오픈과 클로즈, 이두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가장 단순한 2핀 스위치입니다. 2핀 스위치는 플러스 전선을 잘라주고 그 사이에 연결해 주면 되고요. 방향성도 없습니다. 가장 쉬운 스위치예요. 그럼 이 스위치에 12V 조명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LED 램프에 12V 배터리를 연결했습니다. 당연히 불이 들어왔죠? 여기에 2핀 스위치를 달아 보겠습니다 플러스 전선을 끊고 끊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 여기 까만 선은 무시해 주세요 마이너스 아닙니다 둘다 플러스예요 스위치를 바로 연결합니다 연결했죠? 어 불이 들어왔네 켜져 있네요 끄고 켜고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2핀 스위치는 방향성도 없습니다 이 스위치 의 허용 전류는 5A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허용 전류를 무시하고 여기에 무시동 히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 심지어 인버터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스위치에 허용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500W 정도 되는 부하가 있습니다 12V 전기 히터예요 스위치를 이 작은 스위치를 500W 부하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따로 스위치를 만들어 놨어요. 이 스위치를 열면 여기 전기가 흐를 거예요. 한번 볼까요? 타고 있습니다, 스위치가. 녹고 있는 거 보이나요? 어, 어... 녹았어요. 보이죠? 빠지려고. 어... 아, 전선도 뜨거워요? 네. 오우. 스위치가 탑니다 3핀 단자입니다 두 개의 핀은 스위치고요 나머지 하나는 램프예요 그런데 스위치를 아무리 봐도 적혀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세 개의 단자 중에서 어떤 게 스위치고 어떤 게 램프인지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핀 스위치에서 스위치 단자를 찾으려면 테스터기가 필요합니다 스위치를 켜 놓은 상태고요 각 단자의 저항을 측정해 볼게요 3 5옴 35옴 영옴이 아, 나왔죠? 요두 단자가 영옴이 나온 두 단자가 스위치 단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스위치 단자는 플러스 전선 사이에 연결을 해줍니다 바로 불이 들어왔네요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LED. 아, 요건 그냥 LED도 아니에요. 전구 단자예요. 어떻게 연결하면 된다? 요거는 마이너스에 연결하니까 불이 들어왔네요. 브러스 연결해 볼까요? 안 들어와. 아, LED네요. 뭐불 들어오는 단자에 불 들어오는 전원에 연결하면 됩니다. 어때요? 굉장히 쉽죠. 저항이 영임지점을 찾으세요. 이 스위치는 12볼트 스위치인데요. 이 스위치를 24볼트 나 36볼트에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led 램프 단자를 사용 안하면 돼요 불은 안 들어오겠죠 그러나 스위치 기능은 합니다 5핀 스위치 입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오픈과 클로즈를 기억하시나요 스위치 단자에 적혀있는 글씨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스위치의 안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이시나요? NO NCC C는 공통 단자입니다 NO는 노멀 오픈 평상시에 오픈되어 있는 꺼져 있는 단자예요 스위치를 누르면 켜집니다 NC 노멀 클로즈 평상시에 켜져 있는 단자예요 스위치를 누르면 꺼집니다 아까 기억하려고 했던 오픈 클로즈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양쪽에 남는 두 단자는 스위치의 램프 단자입니다. 스위치 불을 켜주죠. 배터리의 마이너스, 플러스 단자입니다.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고요. 플러스를 연결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오픈 스위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까만 선이 C단자, 공통 단자고요. 공통 단자를 배터리에 빨간 선은 노멀 오픈이에요. 램프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켜볼까요? 불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노멀 오픈을 빼고 노멀 클로즈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불이 안 들어오네요. 이번엔 스위치를 꺼볼까요? 불이 들어옵니다. 오픈 스위치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원을 흐르게 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노멀 클로즈를 빼고 다시 노멀 오픈을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했고요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그런데 LED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남아 있는 두 개의 선이 선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선이에요 그런데 이 스위치에는 LED 단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극성이 없다는 뜻일까요? 배터리에 연결해 보면 됩니다 먼저 마이너스죠. 플러스 연결해 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게 보이나요? 이번엔 반대로 연결해 볼게요. 불이 들어오나요? 예. 이 스위치의 램프는 극성이 없습니다. 물론 극성이 있는 스위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엔 스위치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있을 거예요. 방금... 램프 단자를 찾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실수로 램프가 아니라 다른 단자에 12V를 잘못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스위치의 램프 단자는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에 직접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C단자와 노멀 오픈 단자를 배터리에 연결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C단자고요 노멀 오픈이에요 스위치는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따로 스위치를 달았고요. 이 스위치에 전기를 통하게 하면 스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죠. 스위치가 1초 만에 타버립니다. 이 스위치는 쇼트가 발생해 갑자기 많은 전류가 흐를 때 전류를 차단시켜주는 차단 스위치입니다. 최대 허용 전류는 뭐 63만 페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류는 30A 정도 됩니다 이 스위치는 여러분들이 태양광 패널 많이 설치하셨죠 태양광 패널 플러스 쪽에 설치해주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장기 주차 때, 주차를 시켜놓을 때, 주차 시켜놓을 때 태양광 패널을 계속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면 안 좋거든요 그때는 잠시 패널을 꺼주세요 그리고 또 릴레이 타입 주행 충전기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도 배터리 쪽에 설치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껐다 켜기도 좋고요. 갑자기 시동 처음에 걸때 많은 전류가 흐를 때 차단도 시켜줍니다. 최대 200A의 전류를 사용할 수 있는 대전류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 원래 선박에서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100A 이상 전류를 소비하는 제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거를 껐다 켰다 고 싶다. 그렇다면 이정도 되는 스위치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전류라고 해도 인버터에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스위치도 저항이 있거든요 인버터 같은데 이 스위치를 달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스위치의 종류와 설치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구독자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